하여튼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이종 모양의 그래프그린다그렇지 대칭성을 신대틀려 근데 만약에 영어랑 수학을 비교하고 싶은데 영어는 평균이 80점이고 표준편차가 뭐한10 정도 돼 근데 수학은 평균이 50점이고 표준편차가 20 된다라고 하고 대충 그려볼게 그럼 얘는 평균이 80이니까 80인 쪽에서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여기가 80 표준 편집가더 커졌으니까 더 퍼져있겠지 수학은 응. 50인 자리가 여기라고 하면 얘는 더 퍼져서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야 맞니? 응. 그러면 비교가 안 되잖아 내가 수학을 60점 맞았고 영어 를 70점 만았어뭘더잘 본건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야 응. 나 계속 이러니까 보기 싫지 계속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너 얘기야 하루라도 안준근 이상가봐. 하루라도 요금 먹지 않으면 이 밤에 가시가 좋지. 그래서 이걸 하나로 맞출 거야. 그래서 표준화가 필요해. 무슨 화? 표준화. 어, 표준화를 하는데 이 표준화가 되면 확률변수 X가 더 이상 X가 아니야. Z로 변해. X가 뭘로 변한다고? 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거야.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바꾸냐지. 그러니까 원래 X는 정규분포를 따라서 평균과 표준편차의 제곱을 내를 표준화하면 X가 아닌 뭘로 바뀐다고? Z. 걔도 정규분포를 따라. 근데 걔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녀석을 따라. 그래프가 하나로 정해지는 거야. 하나로. 그럼 어떻게 바꾸냐? X에서 따라의 그 녀석의 평균을 빼고 따라의 그 녀석의 평균을 빼고 그 녀석의 표준편차로 나눈다. 그럼 Z가 된다. 오케이. 일단 들어. 자 그럼 얘를 Z로 표준화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Z는 표준화하면 정규분포 따른다 평균은 0,1의 제곱을 됐죠? Z는 저렇게 바뀐다고요 그럼 볼게 얘를 표준화하면 X를 표준화하려면 X를 표준화하려면 X에서 뭐 빼고 평균을 빼고 그 녀석의 표준편차이 3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 Z가 된다 그 Z는 자연스럽게 0,1의 제곱을 따른다 그럼 Z는 X에서 뭘 빼고 평균을 빼고 그 녀석의 표준편차로 나눈다 그럼 Z는 자연스럽게 정규분포 0,1을 따른다 됐니? 이걸 기억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런 표가 나오면 Z거든요 얘를 따른데요 ABC 구하려요잘 보세요 X, X, X의 Z지 그럼 자연스럽게 뭐 하라는 얘기야, Z로 바꾸는거야 표준화 하라는 얘기야, 무슨 말? 음. 표준화 X는 이걸 따라간다고 했어 그러면 첫 번째 A는 봐봐 X가 아닌 Z로 바뀌지 맞니? 네. 얘가 별량인데 여기서 뭐 빼고? M 빼고 떨어지죠? 네. 시그마로 나누면 네. 이해돼? 네. 여기서 M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네. 1요걸 구하라는 얘기고 B는 같은 방식에 의해 M 빼고 나누면 마이너스 1.5 여기는 1.5 되겠지 C는 같은 방식에 의해 마이너스 2 2가 되겠지. 자 네. 표준화하면 그래프가 하나로 정해진다고. 몇 개로? 하나로. 그러면 대칭축이 뭘로? 0으로. 그래서 0은 기준으로 여기 한 군데를 K라고 놨을 때이 면적이 확률이지. 이 값들을 모아놓은 거야. K에 따라 모아놓은 게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표야. 여기 스몰 제트라고 했네. 그럼 스몰 제트가 0.5다. 0부터 0.5까지의 면적이 얘다. 이해됨?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하는 거지. 근데 0만 큼만 나와있다고. 1일 때 얼마야? 0 3 4 1 3 그럼 이쪽은 대칭이니까 0.6826 얘는 1.5까지지. 2배니까 0.8664 얘는 2까지. 2배니까 0.9542 44 괜찮냐? 이건 뭐야? 어, 정규분포를 따른데. 그럼 종모양의 그림이 있는데 0.5와 마이너스 0.5 사이의 이면적이 얘니까 여기 한 군데만 0.19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 여기가 얼마니에요? 이만큼이 0.5니까 0.5에서 빼면 되네요? 0.3085 Z를 뭐로 놓으면? x에서 뭐 빼고 48 빼고 4로 나는 것으로 놓으면 48면 마이너스 12를 4로 나누니 마이너스 3 48 빼면 8을 4로 나누니 2. 그럼 종 모양의 그래프가 있는데 마이너스 3부터 2잖아. 2까지는 있어. 0 4 7 7 0부터 마이너스 3까지는 0부터 3까지와 같겠죠. 대칭. 그럼 이 둘을 더한게 정답이겠죠. 9, 5 7, 9, 0점 괜찮나? 그래서 학교시험도 이 Z표를 줄수 밖에 없어. 근데 교과서에만 Z표가 안보여. 너희 교과서에서 예를 들면 옛날 생각해봐. 삼각비던 뭐던 생각하면 로그던 뭐던 이거 생각해보면 아직 안들어갔지만 고일거 생각해보면 어, 고일거에뭐 없으니까 주, 중학교 때 사람학교 때 제곱근표 생각해보면 뒤에 표가 있었어. 교과서 뺀 뒤에. 수학 기도 들어가면 비슷하게 나오는 게 삼각 비표가 있고 상용 로그 표가 있어. 그것도 이렇게 표가 나올 텐데 안 준다고. 그래서 뺀 뒤를 보면 있어. 그래서 그걸 보고 푸는 거거든 교과서는. 근데 시험에서는 그걸 보고 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표를 준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뺀 뒤에 교과서 뺀뒤에 있는데 수능을 보러 가던 수험을 보러 갈때뺀 뒤에 한 장을 보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마다 있어. 그러면 힌트 아니야이 표가 나오면 뭐 하는 거야? 표준어. 이표 나오면 하는 액션이 딱두 개밖에 없어. 이 표준화랑 이 다음 단어를 오는추정에서의 표준화 딱두 개밖에 없어. 오케이? 그냥 복게 봐봐. 이제 문장을 잘 봐봐. 여는 이제 해보시는데 얘 X가 따라 뭐를 정규분포를? 평균이 얼마? 35. 분산이니까 5의 제곱 쓰겠죠? 표준화 하래요. 할수 있겠죠, 이제? 빼고 일어나는 거. 그럼 봐봐. 문장 봐봐. 평균을 얘가 따르는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평균이 40, 표준편차 8이니까 8해야 8이 되고. 그걸. 8시가 정각인데 출발했어. 지각하려면 몇분 걸려야 돼? 50분 넘게 와야 되지. 이게 뭐야?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0분 이상일 확률이지. 이걸 제 Z로 바꿔야지. 네. 봐봐 여기도 X가 따라 정규분포를 60,4의 제곱 맞지. 이게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10분 넘어가면 지각이지. 그 시간이 70분 이상이면 되지 지각할 확률이니까 네. 구할 수 있겠죠 Z, Z로 바꾸면 빼면 10 나중에 이거니까 2.5 이상일 확률 한 번만 합시다 종 모양의 그래프 여기 2.5 여기가 얼마? 0.4938 그럼 여는 얼마? 0.0062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게 돼 그래서 여기는 되게 신기하게 선배들이 그냥 되게 편안해 여기서 보자 합격자의 점수는 따라 정규분포를 62,10의 제곱이지 이게 점수다 근데 최저점수는 그러니까 몇점 이상이어야 합격합니까잖아 근데 합격하려면 이거 비율이네 3000분의 240 그러면 1000분의 80 0 0 맞 죠, 맞아 응. 그럼 P Z A 마이너스 60이 나누기 12 0.08 이어야 되 지. 응. 종 모양의 그래프 럼 되게 작은 수 여기 어디 네? 이값이 여기 여야 되 네. 이게 0.08. 응. 그럼 여 기가 얼마? 0.42 어, 1.4 라는 뜻이 네. 그럼 얘가 1.4 여야 되 네. A 마이너스 62가14 여야 되 네. A 는 76.76 점이 쉬었 죠. 됐나? 네. 여기까지 정리 표준화를 하려면 Z는 X에서 뭐 빼고? 평균? 얼마? 그럼 M은 79란 얘기고 이게 표준편지잖아 여기는 표준편지의 제곱이어야 되니까 K는 얼마? 어 그래 어잘 이해하고 있네 인터넷 사용 시간이 확률 변수 X 정규분포 따라 8 4 10의 제곱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정규분포 써있고요. z 잖아요 오케이. 그럼 인터넷 사용시간이 70분이야. 일 확률을 구하라. 그럼 얘를 구해보면 빼고 마이너스 14에서 이걸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1.4네. 그럼 맞지? 네. 이게 마이너스 1.4지. Z가 마이너스 1.4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럼 종모양의 그래프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4고요 여기가 1.4인데 요 넓이가 0.419니까 이 바깥쪽 넓이가 여기죠 네. 여기는 0.081이겠지 0.081 맞니? 네. 그러면 3000명 중에 0.081의 확률로 있는 거잖아 100명당이고 그럼 곱하면 되겠죠 맞아요? 곱하면 되잖아요. 공세개 떼고 81에다가 3 곱하면 되니까 243명이에요. 이렇게 문장만 잘 해석하면 돼요